결투의 대가 모자키 어 평가 안 해도 되겠는데? <웃음> 채팅창에서 그냥 알아서 올리고 있는데? <웃음> 야 근데 만약에 주문 공격력 대기 뜨잖아? 그러면 얘 때문이긴 한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단 얘가 구려서안뜰것 같아. 나는 그것도 맞다고 봐. <웃음> 내 생각은 그것도 맞다고 봐. <웃음> 뜨면 얘 때문인 건 맞는데 얘 때문에 못뜰 거야. 얘가 불이니까. 체력이 8이야는 말리고스 체력도 8이야 그리고 법사 6호가 물론 용술사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 차라리 미리 주문 공격력 1이라도 달고 나오면은 모르겠어 체력이 높으니까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를 내고 나서 6호에는 무슨 주문을 몇 개를 얼마나 써가지고 7호에 빵할 거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이게 결국 나도 한턴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얘가 38로 살아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어? 1코 주문을 6개를 쓸 거야? 핸드에 1코 주문이 그렇게 있고 그걸 다 터뜨려 그러면 7코엔 핸드가 없겠네? 어 그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자키 이 제가 제가 그 최현우 마술사님과 같이 공개한 카드인데 어 매법사 카드 <목소리> 법사를 타이즈가 하길래 딱 한번 딱들어가서 1초 근데 이거를 들어가서 하는 걸 보니까 1초 봤는데 어, 제페토로 얘를 줄여놨더라고요 어, 수습생이랑 얘를 딱줄여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엔 안봤어요. 얘를 잘 써서 원턴키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것만 봤어요. 진짜 다른건 안보고. 법사를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들어갔어. 그 썸네일에 법사가 나왔단 말이야. 내가 공개했잖아. 안 궁금할 수가 없어. 들어갔단 말이야. 1초 보고 거기서 딱 줄이는 것만 보고 나왔어요. 그 결과는 내가 볼, 보진 않았는데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타이즈 다시 보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할수 있었느냐. 손패 많았어서 왠지 잘 통했을 것 같긴 해. 수습생도 마침 줄여놨고 이것도 1만화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어 그런 그림이 좀 나온다면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제페토로 줄인다는 게이 말이 쉽지. 이게 그 모자키를 항상 어떻게 줄여. 모자키 미리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무 저는, 쓰임새가 너무 어렵지 않나. 너무 어렵지 않나. 오코스트38 살아있는다는 그 가정. 맨날 그 가정. 아니면, 모자키를, 그래. 여러분 맞 맞다나. 환영의 물약, 이런 걸로 줄여놓고. 어? 그, 블리자드에 이제 높은 분들이야. 그러면, 그, 아니다. 제발 한국, 한국에 좋은 카드도 좀 한번 주세요. 어, 너무 그, 그러지 말고 한번한번 한번 정도는 줄수 있다 어, 좋은 전설 카드 진짜 미친 전설 카드 한국에 한번 주시는 것도 아맞아뭐 무쇠껍질도 좋았어요 어, 무쇠껍질 좋았고 내가 공개한 카드 중에도 무쇠껍질 착취독 이런 거 좋았어 어, 좋은 카드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리고 모자키의 쓰임새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눈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별로다 정말 안 좋은 카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근데 어떤 가능성의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문 공격력 위주의 법사덱을 짤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항상 그 수습생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습생과 이제 어떤 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 주문들 혹은 뭐 예전에 사이클론 메이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뉴 스타일의 조합을 했을 때 주문 공격력이 사실 여기서 한 2, 3 정도만 되어도 진짜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스탯도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걸... 그네 아, 죄송한데 이거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플러스 1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문을 시전할 맞아요. 때마다 라고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써보시면 계신가요? 이건 애프터 그그 그 원문이 애프터인데 내가 주문을 네. 시전한 후에 그 화염술사랑, 화염술사랑 약간 일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써있는 거지. 화염술사가 한번 터지고 안 터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 음. 계속 싸인어요 계속 계속 계속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니까 이 주문 공격력이라는 게 그, 사실 1에서 2로 증가하고 3으로 증가하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제곱에 가까울 정도의 파괴력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세긴 아, 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 하다가 정말. 한 턴만에 승부가 결정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는 카드 같아서 물론 뭐 5턴에 그냥 체력을 믿고 그냥 던져서 상대방이 뭐 제거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써붐직한 카드 같아요 그래서 합격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크라니시 선수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응. 그냥 이게 나가 있는 거 자체가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5코 38이라는 스탯이 약간 웃음베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5코 38이라는 스탯이 지금까지 핫스손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5코 38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4코 36 정도만 돼도 굉장히 압박감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천둥불꽃 같은 거. 은 네. 근데 얘는 5코 38이잖아요. 그냥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감해요. 음. 5코 38이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있죠. 있었는데 막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막 양쪽에 데미지 대신 받아주는 친구. 그 친구가 38이거든요. 음. 그니까 러 38이라는 스탯은 그쯤 구려야 주는 스탯이었어요, 원래. 네. 원래 그쯤 구려야 주는 스탯이었는데 얘는 효과가 있어요. 절대 구리 그, 효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 다시 얘기하면 그쯤 구리니까 38을 준걸 수도 있어요. 음. <웃음> 아니요, 진영 경력을 얻는 거는 마법사에게 네.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이거를 못 잡아서 이걸 못 잡아서 막 광역기 4뎀으로 눈보라 4뎀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눈물 철철 흘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얘는. <웃음>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크라이씨님은 중국 능력되기 좋다고 해서 뭐 네. 이게 좋뭐 모자키가 좋다고 해서는 모자키가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레니아오님은 이거 그러면 하더법사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렘법사도 집어 넣을 만하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렘법사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중국 영력은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공립력은 이걸로 완성이 되진 않고 그냥 쓸법한 카드 좀더 효과가 파격적인 쇼같은 느낌? 다음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낙제를 준 이유는 일단은 주문공능력 덱이 정말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하이랜더 법사에 그런.. 저는 그 생각이에요 마법사는 이번에도 하이랜더 덱 밖에 할게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이네더버업사 대게 이걸 넣을 거냐를 물어보면은 얘를 넣어서 하이네더버업사가 할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야 된다라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필드 위에 던져서 이번 턴에 바로 효과를 못 얻는 하수인은 바닐라 하수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스텔시 정말 막 부담스럽게 못 잡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격력이 낮아서. 네. 그는 필드위에 오히려 이득교환 보면서도 정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무기로도 찍으면서 정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면은 많이 안 좋은 네, 하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낙제를 줬어요. 설명수십님. 의 비슷한 게 나가서 못 잡으면 뭐 터져버리죠. 에이. 나가서 이걸 딱 던졌는데 상대가 못 잡으면 체력도 8이나 되고 뭐 이거 주문 공격 계속 막 쌓이면서 저 코스 주문 쓰면서 엄청 세질 수 있는데 어, 그런 각은 잘안 나올 것 같고 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시 싶냐면, 주문 공격력 마법사는 전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부분 빼고, 레아언님이 아까 약팔이 한 원턴 킬 법사보다 그거그 덱을 맞추는 게낫지 이거를 쓸 바에는 이거 안쓸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거 맞추는 게좀더 쉬워 보여, 요 이거 써서 이긴 거보다. 음, 저는, 저는 그만큼 저는 얘가 약간... 좀로린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더 올려보자면, 네. 하렘 법사의 주공을 도대체 어떻게 올리냐라는 채팅창 반응이 있었거든요. 음, 주공이라는 거는 막 10, 20 올릴 필요가 없어요 팀만 올라면 돼요. 사실. 이 친구가 주공 2 정도만 올라서 눈보라 4뎀 서리광선 정리기 6뎀 음. 염구 8뎀 이렇게만 싸도 그냥 말이 안 되는 카드예요 그냥 얘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단 잡아야 돼요 절대 주문 공격력을 얻는다는 게 절대 호구 효과가 아니에요 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저는 좀 나온 턴의 효과를 좀 많이 보지 못하면은 음. 어, 사실 저는 좀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한턴 살았을 때 좋은, 저, 좋은 애들은 나쁜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온 턴의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는 게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코스트가 좀 네. 높다라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오히려 이 카드를 쓸 거면 차라리 진짜 주문 공격력 법사를 맞춰서 그냥 막 신비한 화살, 얼음 화살 이런 저코스트 딜 카드 있잖아요 이런 음. 거 많이 넣고 주문공격력 내면서 뭐 순간적으로 본체 킬각을 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 아까 이코스테이 그 주문공격력 올라가는 드로우 카드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템포를 사이클 돌리면서 그런 어그로덱을 쓴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덱 자체가 좀 저는 약간 좋을 것 어...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낙제를 아, 일단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제 합격이 네. 반 이상인데 어, 주문공격력 법사가 괜찮기 때문에 이 카드도 좀 괜찮다라는 조건 의견이 조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어, 모자키의 평가는 조금 많이 갈린다. 또, 어, 또, 나와 있고, 판도도 또 10.4% 또 시청자분들이 또 투표를 음.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말씀하고 계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케이.